이제 공구가 여러 개 있는데 한꺼번에 셀 채우기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키보드에 c t r l F를 누르시면 찾기 및 바꾸기 창이 뜹니다. 이제 여기에서 찾을 내용에 공구를 적어주시고 모두 찾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찾기 그러면 창을 조금 키워주시면 공구가 모두 어디에 있는지 나오죠. 이제 아래쪽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공구가 자동으로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제 상단에서 채우기 색을 노란색을 해주시면 모두 노란색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닫기를 하시면 되겠죠. 글자 색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